네 번째 버스 분벌 공략 바로 들어갑니다. 저번 회차 민디랑좀 비슷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일단, 아래로 계속 도망갑니다. 이 친구는 그저 전기를 날리는데 저 전기가 계속 따라와요. 맞, 맞고 사라질 때까지 이게. 그래서 시야를 아래로 하시고 오른쪽 스틱을 이렇게 내리시다 보면은 아래로 이렇게 가지는 이, 이 포인트가 있어요. 고정시켜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셀, 제탈 이렇게 중간중간 때려주면 되는데, 숙달된 네, 사람들이 아니면 힘들기 때문에, 이 보스의 포인트는 멈추지 않고 움직이, 움직이고, 이 시야를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상관없이, 빙글빙글 원을 그리면서 도망가시면 돼요. 크게, 크게. 빙글빙글빙글 둡니다. <웃음> 중간에 X 버튼 한번 눌러가지고 포켓몬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좋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독이랑 벌레랑 불꽃, 얼음 포켓몬으로 때리시면 좋고, 이 패턴이 나왔을 때 겁먹지 말고 좀이끝 쪽에 있다가 빵하거든요. 터지면 그 소리를 듣고 들어가면 됩니다. ZL ZL로. 포켓몬을 뽑으시면 되고, 자, 배틀을 하시면 되는데, 군보의 레벨 46이고, 이 정도 하셨으면은, 뭐 다양한 종류의 포켓몬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게 하시면 되고, 마비가 걸렸기 때문에 포켓몬을 잠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틀은 좀 엉덩이 부분에서 하시는 게 좋은 게, 배틀이 끝나면은 바로 진정하는 던질 순간 타이밍이 오는데,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게좀 편하기 때문에, 뒤에 위치하였습니다. 아마 한 방에 안 죽을 거예요. 일단, 공격 쓸게요. 쓰고. 네, 한 방에 죽었네요. 그럼 바로, ZL, ZR로 한 일곱 번 던지십니다. 1, 2, 3, 4, 5, 6, 7 정도 던지고 바로 도망치세요. 항상 포인트는, 이 시야를 좀 넓게 가지, 가지라는 거. 아이고, 실수 한번 했네요. 괜찮습니다. 시야를 넓게 가지시고, 그저 전기 한번 맞으면은 터지고 한 0.5초 정도는 무적 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생각을 해주시면 서 플레이 하시면 될것 같고 그이 노란색 볼은 속도가 그렇게 크진 않아 가지고 이렇게 쭉 걷다 보면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 싶으면 은 조금 던져주고 받아주고 자. 이거, 쫄지 마시고, 천천히 여기 빙글빙글 돌다가, 뭉치는 순간이 있어요. 얘가. 대기했다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ZLZR로 포켓몬 바꿔주시면 되고. <웃음> 자, 아까 한 방에 죽었던 기사랑 똑같이 써볼게요. 그전에 가버렸죠. 그 전에 가버렸죠. 무당당으로 건났습니다. 그, 블레이버몰에서 불로 한번 조져야겠어요. 이거는. 방사로 부숴버리겠습니다. 죽어버려 인형 여 네, <웃음> 대기하신 다음에 Z1 엘 제탈로 1번, 2, 3, 4, 5, 6, 7하고 바로 도망가시면 됩니다. 좀더 때릴게요. 이 노란 전기가 긴급 빔을 돌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먹지 마시고, 이렇게 도망가면 된다는 거. 근데 저 파란 전기는 속도가 좀 많이 빨라요. 파란 전기는 속도가 많이 빠르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하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할게요. 시야를 크게 크게 가지시고, 삥을 삥을 두시면 됩니다. 있다가 지금 피해 주시고 들어갑시다. 배께를 제출 아이고, 실수했네요. 진정하는 밖에 실수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실수를 해도 깨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방금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웃음> 항상 X버튼을 이제 포켓몬을 바꿔놔가지고 하면은 좀더 이제 편하게 할수 있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빙글빙글빙글 돕니다, 빙글 계속. 노란볼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파란볼은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절대 멈추시면 안 되고, 계속 계속 가시면 됩니다. 파란볼 굉장히 빨라요. 멈추는 순간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빙글빙글 보시면 돼요, 계속. 포켓몬 바꿔주시는거 잊지 말고 확인하시고 지금쯤 이렇게 가면 안맞습니다 하고 다시 달려서 ZLZR로 포켓몬 배틀을 하시면 됩니다 레이범이 세기 때문에 이 친구랑 한번 갈게요 안죽어요 사용방사로 깔끔하게 컷 하고 진정한 7번 다, 두게 던지겠습니다. 바로. 대기하시고 엉덩이에서 ZLZR 1, 2, 3, 4, 5, 6, 7, 8, 60 내버려. 60 내면 깰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깨볼게요. 자, 신들림 컨트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육식깰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좀 평범한 원래 방법이라면은 무리하지 말고 빙글빙글빙글 빙글 항상 면심하세요 돌면서 시야를 크게 가지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한 두대 맞으면 죽는 상황인데 토핑몬 배틀까지 안가고 한번 깨볼게요 이것도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같이 두세요. 보다가 지금쯤 이렇게 빠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정한 운향 마무리 하겠습니다. 분볼 녀석. 자, 분볼. 그분의 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도토리 컷.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레전드 르세스네번째 보스. 분볼이었습니다. 박성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생활 때 돌아올게요. 빠잉.